저 이걸 먹을 겁니다. 3개씩 하이드팩. 튀수두만데 엄청 맛있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래 튀김은 바로 튀겼을 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기 성신당 안에서 바로 튀겨서 나와요. 그 진짜 따끈따끈하고 그 튀김의 기름 맛이 진짜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머스타드? 아니다, 파스타드 소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름은 튀소구마여가지고 굽구마 앙금이지만 약간 그 코스터드 크림 같은 맛이 납니다. 음. 음. 우와, 여기 이쁘다. 배경이 너무 예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아, 어, 시에. 네. <웃음>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 네. 오늘 제가 해볼 거는 소설 처방인데요. 나의 이야기가 소설이 되다입니다. 그래서 어, 10분 어? 인터뷰하고 30분 소설 집필하고 직성 인쇄까지 증정해준다고 합니다. 우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저기 알게 됐어요? 아, 어제 관람 왔다가 아, 알게 왔어요. 돼가지고. 네. 그러면 직장이? 아니요, 지금은 이제 주부예요. 3 0대예요 어, 이제 막 서른이 됐어요. 네. 뭔가 제가 소설 하나 뭐, 뭐, 허접하지만 하나 쓰려면은 뭔가 네. 이 단초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네. 유튜버를 하시는 분의 어떤. 네. 세계를뭐 짧게나 얘기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런 건 네. 맞는 것 같은데 어. 그런 로맨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 제 삶에 지금 로맨스가 없어요. <웃음> <웃음> 거기다 로맨스를 넣든지 <웃음> 그래서 뭐그사람이 어, 네. 다가오기 시작한 거 나한테 근데 <웃음> 뭐. 남편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로맨스를 <웃음> 네. 넣어야 되잖아. 남편이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 포기하는 거지, 나중에. 아... 뭔가 요즘 드라마 봄밤이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새로 <웃음> 나가야지. 제가 보통 보면 20대 후반 분들 많이 봤거든요. 직장 직장생활하시는 여성분들. 제일 거의 다 보면 70% 이상이 저 20대 후반 직장 여성인데 지금 회사 그만두고 싶고. <웃음> 저 위로 좀 해주세요. 약간 그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약간 위로가 될만한 그런 따뜻한 그런 건데 지금 굉장히 활발하시고 <웃음> 뭔가 이렇게 자기 시신일도딱 있고. 그러니까 상황은 네, 조금. 네, 이렇게, 육아라는. 네, 라는게 있지만, 있지만 그근혈이 없으신 것 같아서. 좀 네, 더, 어, 이렇게 좀 뭔가 네. 재밌는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웃음> 맞아요, 맞아요. 뭐 <웃음> 우울하고 막이런면 <웃음>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아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부스 밖으로 나갈게요. 10분 동안 인터뷰 끝났습니다. 그러면 네. 30분 동안. 네,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여기 저를 이제 인터뷰해 주셨던 작가님께서. 약간 이제 한 40대 정도의 남성분이었는데 저는 조금 젊은 작가님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40대 정도의 약간 흰머리도 희끗희끗 보이시는 어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인상이 굉장히 부드럽고 목소리도 온화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글을 쓴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뭔가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저를 대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이야기를 슬슬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작가님께서 어쨌든 제가 한 이야기들 중에서 뭔가 소설을 쓰신다는데 어, 기대가 됩니다. 소설이라는 게 사실 허구의 장르고, 허구지만 사실은 현실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대가 되고 한 30분 정도 대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지루하지가 않아요. <웃음> 그리고, 우리, 그, 제 이야기를 써주시는 우리 작가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온화하셔가지고, 어, 너무 오늘 여기 오기 잘한것 같아요. 일단, 단팥빵, 그, 튀김 소고로 단, 것을 먹어가지고, 기분이 일단 업이 돼서 그런지, 인터뷰도 순수한 것 같고, 아, 어쨌든 기분이 좋습니다. 2 6 0 0명의 조명을 받아서 한의를 했고, 그래서 간신히 타협을 본 결과가, 이렇게 해 네, 3,000원, 3,000원, 3,000원 이거 네, 9,000원 네, <웃음> 네. 책 나왔죠? 우와 감사합니다 한번 잘 감사합니다. <웃음> 읽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여러분 이 드림 유튜버 소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카메라를 잘 세워두고. 우선은 이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부츠가 있고요. 뒷면에는 이렇게 약간 엽서 같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보라색 표지에 제목은 드림 유튜버. 제이님을 위한 소설 처방입니다. 소설 처방. 그러니까 처방이라고 하니까 이제야 이해가 되는데 네, 이 소설을 통해서 치유를 받는 어,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주인공으로만 나온다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걸 읽으면서 처방을 받는 거죠. 멋진 유튜버를 꿈꾸는 제인님을 응원하며 이 글을 드립니다라고 써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페이지 수는 하나, 둘두 두 장밖에 안 되네? 페이지 쓰는 딸랑 두 장밖에 안돼요 저는 조금 더 두툼할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네요. 10분 인터뷰하고 쓴 소설이니까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은 이겁니다. 어머? 이거 내가 쳤던 바이올린인데? 네, 마지막 문장은 드림 유튜버입니다. <웃음> 완전 웃겨. <웃음> 제가 작가님하고 인터뷰했던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있어요 많이 들어가있는데 어 이게 뭔가 그 제가 작가님한테 얘기했던 그 키워드들을 연결연결해서 쓰셨어요 로맨스를 넘어 추리소설로 가고 있었다 그녀의 꿈 이야기는 꾸준히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작되었고 제인은 여기서 제이는 접니다 이니셜을 뭘로 할까요? 물어보시길래 j 로 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j 는 전세계에 수많은 밴드를 거느리기 시작했다 네. 저는 그 북튜버라기보다는 이제 이 소설에서는 드림 유튜버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제 꿈을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어, 신종 유튜버가 되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웃음> 지은이는 리플리 작가님입니다 제가 만났던 그 흰머리 약간 히끗히끗하고 정말 인상이 좋으신 분이 필명이 리플리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소설을 통해서 뭔가 처방받은 느낌 그 다음에 마음의 위안이 되는 느낌 내 이야기가 이렇게 이렇게 희망찰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빠이